대신 주차해주신 것. 아! 드라크네! 고강이다! 겠다 맛있겠다! 아빠도. 어? 누가 먹어?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 잠시만 이장가 있어 어. 하늘이랑 바다랑 경계가 없어 보이지. 거울 봐봐. 어 머리가 너무 길 어? 아, 아니, 근데 이거 너무 이거 이거 어 그쪽은 너무 뻗쳤는데. <웃음> 하다가 하다 봐 봐. 엄마, 어나 이거 할수 어? 그지 그래? 어. 뜯어 먹어. 뼈까지 씹어 먹어. <웃음> 아, 나... <웃음> 아이고, 외워봐야, 그러니까? 네. 네. 네. 아. 벽뼈가 아까시지. 지금이는 건물이고요. 이거 절대 만지면 안 되는데. 네. 만지면안 네. 진짜 네. 엄마. 네. 드네짜 <목소리> 아, 같이 먹어봐 님 아님, 아아 아님, 아님, 아는아 네네네 아 아님, 아님, 아님, 아님, 아 아님, 아님, 아님, 이님 아님, 아님, 아님, 아님, 아님, 아님, 아님, 아님, 아님, 아님, 아님, 아님, 아님, 아님, 아님, 이 진짜 맛있어. 무뭐 먹었어. 응. 어. 무뭐 하나 더 먹어. 이거 진짜 맛있더라. 무뭐 먹어? 응. <웃음> 양보하지 않겠어. 갈치 <웃음> 먹어. 진짜 누구 해먹 양보하지. 어 양보 안 해. 양보할 수 없어요.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나 체리콩 먹으래. 나나 먹자. 아, 그래? 먹게. 와, 여기 앉을까? 래 어. 근데 좀 춥지 않겠어? 와, 어. 여기 앉을까? 이거 여기 앉을까? 왜? 어. 아. <웃음> <웃음> 어, 어. <웃음> 귀엽다 잘 쓰세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이뻐 응. <웃음> 와 너무 이쁘다 진짜 타셨으면 좋네 맛있어 너 진심이시다 음. <웃음> <웃음> <웃음> 피파 2002 월드컵이네 오, <웃음> 와 진짜 잘한다 <좋은> <웃음> 가끔 나가면 못 찾는다. 무조건 먹어봐야겠다. 네, 되게 <목소리> <와> 맛있겠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소세지 직접 만드는 거야? 아, 아, 예, 맛있어. 예, 맛있을 거야? 예, 오, 으으으 이거 태리야, 저기 봐봐, 선셋. 그. 예쁘다. 잘, 잘. 아이다. 좋은 꽉 꿔. 좋은 악몽 꿔. 태리 벌써 잠들었다. 어, 뭐야? Good n i g 2층으로 갈 거야, 2층. 가자. 테리야 음. 가자. 여기야. 여기서 언니 안경 써 봐도 돼? 과속 단속탑에 있습니다. 잠시 후 방향 철거입니다. 아가씨. 해도 돼요. 어 어머머, 어머. 너 손이 없어, 말이 없어요. 그래. <웃음> 어. <웃음> <웃음> <웃음> 가자, 들어가자. 오, 음! 조금막잘 음, 나온다. 음. <웃음> 여기? 안에 바다 <받아> 들어있지 바다? <웃음> 고등어에서 무슨 맛이 나지, 시죠 <웃음> 엄마의 손맛 <손가락? 웃음> 짭조름하구나 응이뭐야요나야어났어 너무 거어야너한번 먹어봐 진짜 너리야 어? 놔주는거 아니었어너 여기 놔까? 엄마 줘 엄마 줘 알지? 이렇게 이렇게 혜리야 너무 빠삭빠삭해 엄마 줘 엄마 줘 혜리야 껍데기가 엄마가 상상했잖아 혜리야 여기 껍데기가 너무 강력한 따봉이다 엄마 있어. 엄마 턱에 불레있어 엄마 턱에? 어취롱 대수도에 앞에 가한라 어떻게 알어 어떻게 알았어? 아닌 줄 알았는데 내 말이 맞았네 대수도에 한라산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? 어엄마라로어 <웃음> <웃음>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 어머 <웃음> 오늘 재밌었어? 아 어, 재밌다 금말것같 <웃음> <웃음>